자,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한 목적과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그러면 그 성과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돈 필요한,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네. 돈 벌라고 공부하자. 네. <웃음> 이거 공부한 거뭐해돈 벌라고 했는데 돈안 버리시지? <웃음> 이는 <웃음> 어떻게 뭔가 뭐큰 관계 있는가 싶어가고 어뭐한건 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가 그제 그럼 자오지가 집착돼 있는 건 전부 다 돈이야 그제 뭐돈 없이는 뭐하겠나 누구 말따라 내가 잘되면 어 내가 잘되면 뭐 좋은 일만 할겠다 웃긴 소리야그 사람 인제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봐도 기회 한번안주진다이 말이야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결과를 토출해야만 가는 것이지. 뭐 내가 잘되면 어깨서 되면 이는 영원히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수리 수리 사주를 시작해서 자 숫자운세에서 이제는 우리가 수리 심리학으로 가면서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수리 이 멘토링이라는 이런 분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리사주 부분은 수리사주와 숫자원세는 애부터 우리가 이론적으로 전부 다 준비를 다했고 동영상도 거의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는 컴퓨터 중에서 다 알아서 할수 있는 그런 체제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내가 좀 시간이 없어서 바빠지면 나는 마지막 서울에서 마지막 수리사주 교육생이 될지도 모른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제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전부 <웃음>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하다보면 부산도 뭐한다 이 말이야 내가 이제 심리학하고 멘토링을 교육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갖고 앉아가고 주무리고 있을 거야. 그런 시간이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이제 다 준비 다 했어요 지금 마무리, 마무리 못낸게 숫자 인연법 하고 네, 네. 어, 네. 칠성,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천풍지풍 출살그 그거 뭐고 저 천풍지풍방풍법, 또기 일년신수법보건애군법요것만내 사주해서 못했지 나머지는 전부 촬영이 다 끝나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리심리학도 많은 부분들이 촬영이 끝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이제 가면 돼자 그런데 배워갖고 배운다고 해갖고 이게 뭐 만사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돈을 벌인다자 우리는 보면 그동안에 사주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거그 상담하다, 심리부터 시작해갖고, 막, 무당, 역학, 절, 뭐, 오천이서 상담만 한다고 한다니 말이야. 그것이 인구가 우리나라는 200만 정도 되다 200만 명. 그런데 이것이 뭐중구난만이고 뭐, 험한것 같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세월은, 이제, 아마 이 수리 사주가 이론지으로 뒷받침이 안 됐으면 벌써 사라지고 없다. 이론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이 험악한 사주 명리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는 어떻게 사주 명리는 옛날에 흘러간 학문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는 거의 다 바뀌어 가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뭐 앞으로 2, 3년 안에 사주 명리는 저뭐 옛날 학문으로 이래, 갈지 모른다. 다 갔다, 인자. 끝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문을 했다면, 학문 갖고 돈을 벌어야 돼. 그제?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숫자 운세 DB를 만들었어요. 자, 이것이 우리는 18개 DB를, 18개 DB를 가지고 우리가 인자,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내가 어디게 공부한,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것을 한개내주갖고 이것이 사업에 도움이 되고, 내가 훈련을 하라고, 일단 모바일 웹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데점다 탈락했었어. 단한 명만 살아남았어. 이? 그것이 유일한, 저 뒤에 앉아있는 홍길동 숫자 원세의 <웃음> 장본인이다. 그래서 한 명만 있고, 이제 모바일 웹은, 아마 조만간에 전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용지물이고 살아남지를 못하는데 굳이 내가 운영할 필요도 없고 그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뭐한 6월까지는 지켜보고 거기에 아니면 싹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역학을 배운 사람들인데 는 내가 사업이라는 것은 별로 재미없다.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하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일단 딱 접었어요. 이제 상담하는 데는 열심히 가서 상담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사업적인 마인드는 빵이다. 그래서 일단 내가 접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한 것이, 본격적으로 전화한 것이, 우리가 그뭐 홍길동 앱부터 진행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세개의 숫자 운세만 남기고 싹정를다한 거야 그것은 숫자 운세 앱을 우리가 이 키오스크 시스템이 탑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만간에 운명주기 운세감정법이라는 시스템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16개다 자, 이거는 아직까지 오픈은 안 했어요. 지금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다음 주 등록에 우리나 구글에 등록을 하게 됩니 지금은 이제 우리 구글에 몇 개를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최종 점검만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바로 다운로드 받아갖고 쓸수 있어요. 쓸수 있는데 이것이 총 34개 DB라.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은, 여기서는 수없이 많은 DB들이 별도로 있게 되는데, 이거는 주위에 우리가 학습 지도사, 학습 멘토링, 그 다음에 힐링 레포터, 이것이 이제 가게 되고, 심리 테스터, 이런 결혼 멘토링 하는 DB들은 별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여섯 개 DB, 체질까지 보면 여섯 개이교스 여섯 개 키오스크가 이렇게 되는데, 이 오기 체질은, 오기 체질은 이제 한의사들인데 넘어갔어. 내가 이제 역학하는 사람들인데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아갖고, 이거는 한의사로한의사인데 전부 다 시스템을 다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인들은 일단 잠정적으로 이거는 중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인사들이 지금 한 9천 명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바로 탑재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두 개만 가이두개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여기에 보이는 것 같이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으면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담, 다 안변 부분이 있다더라도 어떤 상담을 다할수 있도록 돼있어떤 어떤 상담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내려면 내가 다 이렇게 다 모든 분야를 다 가르쳐 갖고 상담을 열심히 하라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하게 되면 운용법 교육. 이 키오스크 시스템을 상담용 키오스크 시스템을 운용하는 교육을 이제 임시로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그래. 그거는 이제 인터넷 상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자 이것이 이제 준비가 되게 되면 토탈 34개 DB가 이 속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키오스크의 원본인데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이오스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내가 설명을 잠깐 하고 갈게요. 자, 이것이 우리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첫 번째는 우리는 앱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자, 어플로 가게 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구글이 되든 아이폰이 되든 모바일이 되든 이기서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다운로드 받아고 이거는 개인 급밖에 못할 나를 위해서 나와 궁합을 보는 거내거 거 보는 거넌 거를 볼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야 이것은 우리는 순수하게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엄마가 이렇게 보면 다음에 아들 거보는면 내가 보고 다시 깔아갖고또 아들 거 보고 이러면 돼 그래서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상담용이에요. 상담용 상담용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인데 상담용이라는 것은 난거를상담하세이말면난거를 무적정 상담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초적인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모바일 웹으로 우리가 우리가 가게 된 겁니다. 모바일로 우리가 모바일 웹으로 우리가 서비스. 를 그래서 저기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바일 웹에서 바로 다른 사람거 바로 한건한건 한건 결제해가지고 어?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앱에 딱붙어갖고 바로 넘어가게 돼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담용인데 이 상담용에는 우리는 약간의 제한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이 왜 상담용을 하게 되면 모바일 웹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 앱을 깔아놨기 때문에 수게 들어가지만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는 키오스크 상담 시스템입니다. <웃음> 자 키오스크 상담 시스템이라는 것은 수익을 배분하는, 정말로 회사에서 하는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데, 일반 사람들인데, 이 DB를 우리가 판매를 한다든가, 위탁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키오스크 시스템에서 탑재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키오스크 시스템은 우리는 상담, 응? 상담용 우리는 소프트웨어 키오스크, 키오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업소용. 업소용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자, 상담용 하는, 상담용이라는 것은 내가 탭이라든지 이런 데 깔아놔놓고, 우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모바일이 탭으로 전환이 안 돼. 화면 자체가 우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휴대폰하고 이거하고 달라. 키오스크의 구조와 모바일의 구조는 완전히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다치게 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탭에서는 이게 들어가는데 모바일에 가게면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다깔락하면 모바일에서는 쭉 이렇게 되게어기서 어떻게 모바일에서는 앱으로도 안 돼. 이것을 달락 하면 모바일 웹 웹에서 웹에서 쭉 스코어해갖고 여기 밑에까지 달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래.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줄 수가 없어. 이 상당 시스템은 우리가 앱 하기보다 한 화면 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돼. 첫 번째 화면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이 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 스코어 해야 돼. 지금 쭉 따라 내려야 되는데, 그렇 그러면 이거는 앱 갖고는 안 돼. 전부 다 웹으로 해야 돼 처리를. 요것이 이제 웹이라그런데 키오스크 시스템은 우리가 이렇게 고정을 하는거요한 화면을 우리가 우리 컴퓨터 속에 순수하게 이 고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키오스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편의점에 가고 뚝뚝 계산할 때 앞에 있는 두드리는거 있지 그 다음에 우리 등기소 같은 데 가면 박팍박팍 두드려 가지고 쭉 빼는 거 있지 그 병원에 가서 뭐 진단서 끊으려고 하면 뚝뚝 누리는 거 은행에 가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처음부터 키오스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 통에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이게 개인용 이탭 속에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할수 있는 데와 이것이 할수 있는 거와 이것이 할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다 이거는 딱 정해진 모니터 안에 딱 정해진 그것에만 해결돼. 그러니까 거기서 제한적으로 몇 개밖에 안 돼. 아무리 많이 해도 할수 없고 이거는 쭉 스크롤 해가지고 다될수 있는데. 앱에서는 안 돼. 그렇게 웹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수사인 제 처음 할때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담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거는 수익을 배분하는 문제, 사업적으로 이거는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다. 어떻게? 자, 이 상담용은 그 30%를 되돌려 주는 거예요. 내가 상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키오스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가격은 11만 원이다. 이것을 깔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11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수건는 30%를 돌려주는 거다. 그렇게 내가 무엇을 유기했고 그 매출이 얼마고 이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돌려주는 것이고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대리점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리점이 있고 자 우리가 업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업소가, 정해, 업소가 정해져 있으면 이 업소에, 이 업소에 이것을 업소에 이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업소를 통해서 우리가 대리점에서 수익을 먹기 때문에 업소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는 대리점이 이것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이것이 이 업소가 30%. 대리점이 30%, 회사가 40%를 우리가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업소용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까는 것을 우리는 이 대리점이 하는 거예요. 대리점이 해놔놓고 그 속에는 우리는 뭐 자기가 전문 상담원이면 이것이 광고가 돼갖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겠지. 자, 내가 이 공면 사람들이 내가 오늘 이게 몇명 불린 거는 이제 그동안에 해갖고 내가 대리짐이 아니었다 손 치더라도 나는 이 지금의 앞으로 생길 대리짐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둘이 부른 거야. 특별하게. 자,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부산에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했고, 대구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했고, 이제 이게 세 번째 이제 서울로 와고 설명하는 거야. 근데 벌써 부산하고 대구는 다 결정이 됐어. 하는 순간에 다, 내가 어찌는 이것을 점음부끌 수가 없고, 시범적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30%를 주고, 이게 30%를 먹고, 여기서 회사는 40%만 먹는다는 것이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 가게들이, 우리는 대리점에서 깔아 가지고 30%를 자기가 가져가고 나는 대리점이 30%를 가져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업소용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우리는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공급하는 거예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이 키오스크 시스템은 이렇게 뜨지만은 자기 거 이익 사용된 거 30%만 사게 쓸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대리점 체제가 안 되니까. 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 갖고 이용해도 돼. 그냥 이거는 공짜니까. 이거와 이거는 깔아 갖고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 돌아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단순하게 이익만 추가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길 그것이든, 대리점이든,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둘이만 부른 거고 자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이 대리점이 돈이 될 것인가 문제가 그죠? 대리점이 돈안 되는데 뭐 갖고 할 거냐 그지 그러면 돈안 되는 대리점에 누가 그거, 뭐 그거 갖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노? 그죠? 있나? 손도안 되는 대리점에 누가 구갖고그 미친 지 하겠노.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내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자, 이 백대분, 내가 대리점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 백대 정도만 깔아놓게 되게 되게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탱자탱자 하면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100대분. 그렇게 해. 100군데 내가 설치를 해놔놓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앞으로는, 지금은 시범이다, 시범. 이거는 시범이에요. 시범 대리점을 부산에 두 개, 대구에 두 개, 서울에 한 두, 서네 개, 그 다음에 대전 하나, 대구, 강주 하나 정도만 설치해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기반이 딱 해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할 거라. 자, 프랜차이즈의 구조는 우리는 강력시에는 구단위로. 지방에는 무조건 시단위로. 그런데 이거 강력시들은 돈이 좀 많이 벌일 거니까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방에는 좀 열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지 어찌보면 이 강력시에서 펀거를 지방에 좀 많이 보태주는 그런 경향이 될 거라. 자, 그래서 이 100대 분인데 100대 분 정도가 되면 자, 이거는 풍족하게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 소유, 소유물이기 때문에, 백대분에 한해서는,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딸인데도, 막, 이것도 뭐, 다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어떻게 되면 또팔 수도 있고, 자기가 일건이안 되면 또팔 팔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물고 이기니까. 그제 자, 그래서 이 키오스크 백대분을 하는데, 이 백대분 갖고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될 것인가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 키오스크를 어디 갖다 줘야 되겠노? 뭐 사람 많은데 그지 심심한 사람 많은데 갖다 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그지자첫 번째 우리는 여기서 보셨어요 제일 저기에 우리는 좋은 핸드폰 번호 만들기가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일차적으로 우리는 핸드폰 가게다 핸드폰 가게 자 핸드폰 가게 또 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뭐 그냥 무심코로 전화번호 바꾸기였고 전화기를 바꾸러 와서 갖고 이것이 항상 떠 있기 때문에 좋은 핸드폰 번호라고 그러면 전화번호를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자기가뭐 인위적으로 아무 전화번호를 하든지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데 그거 뭐 뺏어 갖고 나도 한번 똑같은 번호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 뭐 주는 대로 뭐 받아 갖고 하든지 그렇다 해. 그런데 이것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자기가 필요한 거 하겠지 그렇지 번호가 성공이 없나면할까 이거. 지금 보면 이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무리도 마요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현실이니까 자, 그래서 이 핸드폰 가게가 1차적이다 두 번에는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공간에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PC방이다 PC방에는 꽉 있는데 계속 이거만할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피조저중게 중간에 가다가 에?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운세도 한번 보고 내가 어디로 가서 취직을 할 것인가도 보고 이렇게 하려면 중간 중간에 누구 어? 말다는 라면거리 먹는 시간에 또 이런 것이 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세 번째는 미장원에 가면 염색 하면몇 시간 걸리지? 응? 한 시간 한 시간 삼십 한 분. 시간, 한 시간. 그럼 그 시간에 뭐 할까? 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미장원 가갖고, 자기들 궁합도 보고, 이렇게 하도록, 그만 설치해 놓는 거야. 이거 떼어 놓는 거야, 그냥. 자기가 하든지 말든지. 그치? 그러나, 이, 우린 대리점에는 어떻게 이용 안 하는 데는 그도 와야 돼. 그 사람, 이용 안 하는 데는, 결제가 안 일어난다는 것에는 주인이 뭔가 문제가 있든지,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한, 안 되는 거거든. 그럴 때는 무조건 가만히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팔지 말야라는거다 대리점이 사가지고 나눠주라는거다 안그러면 수익이 안생기니까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화방에 한, 한 안가봤자 요새 요새 만화 팍에가게 되면 막, 막 이래놓고 시간을 하고 밤새로 24시간 만화만 보고 있는데 그 시간 시간동안 계속 눈이 아파서 어떻게 만화 보겠노 그렇자 다섯번째 우리는 한 가볼까 여기또 어디 가면 되겠노 자 그래서 우리는 커피숍이다. 조금 전에 우리 저 커피숍 사장님이 테 집부터 먼지설치라는거야 그치? 그럼 열을 들어갖고 턱이일어고텔레비 한번 물 있는데 막 시끄러운 거 그런 거 틀지 말고 이피 c 해갖고 그게 검색하는 거 그대로 그, 어? 그 내용만 갖다 두께로 뭐 어? 이거 스우 올렸다가 내놨다가 이거만 해도 그 반응이 좋겠지. 그러니까 자기보고 설치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뭐가 있겠노 또큰 병원에는 우리 이큰걸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곤란하고 만들 수가 없고 이 작은 병원에는 에이? 치과 같은데 가게 되면 줄서 갖고 어떤데는막두 시간씩 세 시간씩 기다리는 게 많다 이게 이이 병원에도 이 조그만 병원에도 우리가 많이 필요한 거야. 에이?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앞에 대학교 같은데, 학교 앞에, 빈 공간에, 그치? 빈 공간에, 이거 한 개만 갖다 놓으면 돼. 아이. 학교 앞에, 요즘 타로 가득 침친다고도 막, 줄을 쭉이쓰서 있는데, 이거 한 개만 갖다 놓으면 되지. 지가 갖다 놓으면 지가 안돼 있는 거야. 응? 그지 이거는 저거 알아서 하라고, 나는 하고. 이런 공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다. 아이.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잘 되는 업종 중에한개다이 말이야 이게 있는 것이 처음부터 업종 중에한개야 그러면 우리는 또 필요한 데가 이런 데만 또 필요해 식당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야 또 이런 데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 이런 곳에 한개 대리점이 100대 시만 일단 설치해봐라 시분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탭 하나에 보게 되면 뭐최소한 4, 50만원씩 하는데 그거 갖고는 답이 없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회사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갖고 한목에만 탭을 한목에 구입하는 거야 그래서 절감을 해갖고 왕창 열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해보자 수익이 정말로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치 자, 예를 들어, 우리 사장님이 제일 잘하겠다. 투자를 해갖고, 투자 원금까지다. 투자 해가지고, 이익이 아니라, 투자 원금까지 빼는데, 얼마나 걸리면 내가 성공적인 창업을 했다고 생각하나? 시간을. 본전 다 빼는데. 1년? 2년? 3년? 에이? 사업은, 사업은 뺀다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어마어마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빼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것을 내가 최고, 최고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가정하고, 이 본전을, 본전은 우리는 빼고, 앞으로 지속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 건가를 봉인해봐야 되겠지? 그렇지그리고 진짜 본전을 빼지는거한번 보자, 이 말이야. 자, 내가 백대를 했다. 에이? 자, 여기에 있는 건 키오스크 시스템에는 전부 다 5,000원이다. 부가세까지 5,500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두 건씩 한다고 하자. 한 개. 그런데 하루에 두건 결제하는데 갖다 주면 그거 대리점은 망하는 거다. 그치? 그거는 대리점 자격이 없다. 그럼 뭐 해소해 와야지. 아, 24시간 동안에 그냥 두건 결제할 것 같은 그런 데 이걸 탭을 갖다 줘? 아니지. 그럼 두 건만 해보자. 자, 두건 하면 우리 만 원이다. 그지 그럼 이건 얼마고? 백만 어? 원 맞나? 그러면 백만 원이면 나는 어떻게? 대리점은 30%다. 그지 그러면 하루 내가 정말로 안 돼갖고 하루에 두 개씩만 되면 하루에 30만 원씩이다. 이? 그럼 한 달이면 한 9천만 원 되겠지? 그지 그치? 그치? 맞나요? 그런데, 이런 데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우리는 최소한으로 이거 한 10배는 갖다 놔야 된다. 그제? 아니, 100개 하고수입이그죠 <웃음> 우리는 이 100대를 노력을 좀 해가지고, 하루에 한 20개 정도 해갖고, 한 10만원 정도 올린다고 해야 된다. 이런 데만 갖다 주는 거야. 이 엄청나게 공간이 많은데, 안 되는데 그거 갖다 주고 갖고, 장사해갖고, 무슨 장사하겠노? 누구말따나 쳐 어떻게, 누구, 엄없 가갖고, 사람 하나도 없는 데 가갖고, 장사한다고 앉아있으면 되겠나, 그거. 그러면, 이게 하루에 1 0만 원이면 이게 얼마고? 천만 원이지? 0 0 천만 원이면 내 하루에 수입이 얼마고? 이대지집이 하루에 300만 원 맞나? 맞나요? 아 맞나, 이거? <웃음> 그러면, 한 달이면 수입이 얼마일까? 응? 그치, 만나 그러면, 이 9천을 갖다 6개월 만에 빼가? 그러면, 한 달에 9천만 원이면, 그거 뭐, 우리 뭐, 한, 그 뭐가, 10분의 1이라 하자, 그지 그러면 하루에, 막, 천만 원만, 한 달에 천만 원만 벌면, 6개월 만에 뽑을 한번 6천만 원만, 6개만이 뽑는다고 하면, 뭐, 6천만 원은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맞나? 계산상으로 하면. 아, 이거 갖고 1 0분일 1만 한다고 가정하고. 그치? 근데, 이 초기 부담은, 내가, 우리가 회사에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지우지 말자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래서, 저기, 우리가 프랜차이즈로 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기기값 부터 부서 광고라든지 모든 비용들을 다해갖고 프랜차이즈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시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이가, 그제? 그러니까 초기에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든, 어떻게 진행이 되든, 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오든, 이거는 한 대당 내가 이 부가세 포함해갖고, 이 33만원에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시스템 11만원을 공제하고 그러면 이거 하게 하는데, 내 20만원 갖고, 어떻게? 20만원 갖고 이 탭을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갖고, 본급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그렇게 1차적이다. 그다음부터는 이것을 평가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대리점이 수익이 얼마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놔 놓고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할 거야. 뭐든지 알겠지 문제는 우리가 계산도 없고 현실에서 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나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하고 회사도 우리가 광고라든지 이런 걸 부담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막 많은 것을 물어내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은이 범주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이 키오스크 시스템이 앞으로 갈 부분이라. 그럼 이것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심리 테스트, 오기, 체질, 멘토링 이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가는 거야. 뭐 있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이어트 하는 곳에 우리는 아니면 운동하는 곳에 병원에 우리는 어떻게 학교 앞에 아들 진단하는데 심리 상담하는데 이쪽으로 키 교습 시스템들이 이제 보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이 이 대리점은 이것을 먹는 것이고 이기는 우리 대리점에서 이 사람들인데 없어들인데 이것을 할 일을 하나 줘야 돼 왜? 누구말따는 넌거 같아 저거 수익 올리는데, 지인대 수입이 안 생기면, 이거 갖다 나를 하겠노,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그 사람 또, 자기가 커피숍 하니까 갖다 놓은다, 임마니.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앉아갖고 몇 명만 계속 한다면 뭐, 또 있겠나? 또 옆에 한게 없는 거야, 이. 그거 보면 나중에 뭐, 누구말따나, 이게 테이블마다 다 있어야 돼, 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이 하루에 한건두개있 되겠나, 그치? 그래서 이것의 파급 효과는 정말로 우리가 클 것이다. 단지 다른 사람이 염려하는데, 뭐, 5천 원인데, 타로카드 하는데도 5천 원인데, 이거 지가 그거, 그만큼 했는데, 뭐, 아무 사람은 많은 거야, 그지 그러면 그천 원짜리 보러 가고, 2천 원짜리 보러 가라는 거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상 최고의 학문이고 사상 체제의 이론이고 모든 특허와 저작권을 몽땅 다 갖고 있는 건 특유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이 안될 것이다 이말이야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내가 한 6개월 정도만 테스트하고 평가를 해갖고 본격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쨌든 평균 수익이 응? 음? 평균 수익이 한 달에 천만 원만 수익 나면 내프랜차이즈 비율은 1억이다. 2천만 원하면 만여기고 3천만 원하면 3억이다. 그런데 5천만 원이 나면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없겠지. 그제? 그 정도로 이 대단한 거야. 이? 자 그래서 내가 어찌 됐면이시분 서울에는 내가 처음 올라왔고 했기 때문에 둘이 가한 사람들의 대리점 할 만한 사람하고 합작을 한번 해봐. 내가 회사에서 치원을이 돈이 대리점을 지가 할것이니까 합작을 해갖고 이것을 돌아가면서 상담도 해주고, 하면 길을 한번 열어봐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토탈해봐야 3,300만 원이야. 그러면서 이 100개 깔아놔놓고, 나는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키오스크 시스템에는 상담, 대리점 하는 사람은 이건 뭐 역학을 모르잖아. 일반 사람도 보도 알지만은, 이 사람들은 일반 보고 더 심오한 상담을 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야. 일반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전화하겠지, 그제? 그러면 자기가 주변에, 주변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루 심심하겠네 한번 해보라는 거다. 그 연계를 해라는 거다. 응? 연계하는 속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 나머지 어떻게, 해? 이게 많은, 나중에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는 많은 이익들이 논다. 무슨 뜻인가 알아요? 여기 보면, 교수크가 이렇게 복입이 되기면, 여기는 광고 부분도 있지.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30%는 대리점에 줄 돈이 없어요. 대리점 것이 없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존에 있는 대리점에는 이 돈으로 보태줘야 되네. 자, 예를 들게 되면, 같은 대리점인데, 도시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뭐, 5천만원 번다고 하는데 저 손에 있으면 여건이 불확하니까 천만원 밖에 못 번다고 하면 누구 말투나한돈천만원씩서 이리로 대주야 되겠나? 그제 가치는 못 주더라도 그제자 이것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니 이제 이대리점하고 연결을 잘할수 있으면 한번 잘 해갖고 편안하게 좀 먹고 살아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좀 바짝 차려갖고 <웃음> <웃음> 술안먹나술안 먹나? 안 먹나요? 안 먹나? 술 먹고 이런 면어술 먹고 술 먹고 이런 면안 되고, <웃음> 어? 비빌비 하고 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이런 면안 되고, <웃음> <웃음> 그럼 오전까지는 잠자도 되지뭐 오후부터는 밤1 2 시까지는 빽빽 돌아야 된다 이미 이백 개층 도면 우리가 어떻게? 해? 여기 있는 사람인데,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바람치면다 넘어오더라도, 한 번씩 해갖고, 이 폴레카드 붙인다는 거 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설명도 좀 해주고, 그 앉아있으면 해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이 대리점이라그지 대리점의 역할이 뭐겠노?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점포도 필요 없잖아, 우리는. 그치? 집에 바로 사업자, 대리점 하는 사람은 집에 바로 우리 사업자 돈을 좀만 내면 돼, 우리 집에. 그러고 까르면 까르면 주고 거것 가서 설명해 주고 때가 묻었으면 정소도좀 깨끗하게 닦고 잉크제? 그것이 제그 우리가 할 일이지 그럼 예를 들어 100대가 갖고 요렇게 말해 이거는 우리 목표다 내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달만 하면 잘만 해갖고 딱다 깔아놔 놓고 한 달만 지나면 어떻게 내 투쟁 금액에 몇 배도 올라간다 내투자금 한달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 뒤는 어떻게 거기서 벌어지는 돈이 얼마나 많겠나. 이거는 어떻게 즉, 지목시대 이 말이야. 지금 하는 사람은 엄청난 혜택이야. 광고도 회사에서 해줄 것이고 최대한 경비를 할 것이고 프랜차이즈 비용도 제로 상태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만한저기가너갖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만 있으면 와이파이만 되면 돼. 와이파이만 우리 안, 점포야 요새. 와이파이 안 되는 점포 있나, 요 그제? 어. 어. 돈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아, 돈 돈엮코도 필요 없다. 네. 여기서, 여기서 가고, 뚝뚝 눌리다가, 네. 지, 결제하고 싶으면, 핸드폰 번호만 딱 짚으면, 핸드폰 번호에 핑 날아오면, 그거만 짚으면 돼. 그렇게 이게, 핸드폰 가게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지 방떠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저쪽이 어떻게? 미상원에 가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되겠노뭐 궁합이 있든지 뭐 부부 궁합이 있든지 이런 게 바뀌어야 되겠지 젊은 사람 많이 하네. <웃음>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진로 상담 이것만 바뀌어야 되겠지 앞에는 이것이 딱떼야될수 있는 거. 핸드폰 가게 가면 당연히 핸드폰 가게만 이것만 떼야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볼수 있는데 이것이 바뀐다는 것이 다 바뀌어. 위치에 따라서 딱 바뀌게 설치할 때 바뀌게 설치하는 거야. 그럼 이 집에는 어떻게? 커피 소비니까, 궁합, 이렇게 하면, 그죠? 궁합을 딱 떼어놓는 거야. 3번 궁 궁합, 3번이 궁합이라고 하면 3번을 탁 눌려놓고 궁합을 딱 떼어놓는 거야. 요것이 키워서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 대리점들은 지가 접속을 딱 하게 되면, 오늘, 무슨, 무슨 지역에 있는 무슨 컴퓨터가 몇 건이 결제됐다는 것을 다 알게 돼 있어요. 단지 여기서 맹점은, 맹점은 핸드폰 결제가 돼갖고, 많게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핸드폰 결제를 하게 되면 돈안낸 사람은 안 준다는 거죠 핸드폰 결제에서 이런 명점도 조금 있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달 만에 수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한달만 하면 끝나 한달만 하면 본적이고 뭐고다빠졌잖아 그러면 이것이 지체 지역에 지가 처음에는 대리점은 관계없이 설치하는데 그다음부터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지 영역에만 설치하라는 거다. 처음에는 뭐 아무 데나 갖다 설치하고, 그에서는 그 영역에만. 다음에는 어떻게 프랜차이즈로 가기 때문에. 왜냐면 각지역별로 아까 강릉시 단위는 구 단위로. 지방에 있는 것은 시 단위로 가는데, 서울 근교에 있는 시는 굉장히 부유하지만, 은저뭐 경상부터 뭐 영주, 뭐 안동, 뭐 이렇게 뭐 나주 이렇게 되면 뭐익사한데서신의신데 여는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생길 거라고 그럼 여기 있는 것을 과감하게 여기 있는 부분들을 동일하게 좀 보태줘야 돼 그죠? 만든 같은 대리점인데 너무 이 편차만 하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면 안되잖아 그지? 줄 잘못은 대로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곳이 그쪽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거,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좀 그러니까 있는 걸좀 보태주는 거야. 현상, 사무실 운영하는 기본적인 것은 보내주는, 보태주는 그 것이 이제 중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원가, 원가도 안되지 그치? 회사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부담, 뭐 프랜차이즈 하면서 이제 붕지를끊어야지그지 그러나 지금 설치하는 것은 잘 되는 데만 갖다 그는거 지역에 상관없이 시범 사업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데 잘 되는 데만 먼저 까는 거야. 그러나 그래 놓고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할 때는 자기 영역에만 갖다 까는 거야. 뭐, 누구말따나 용산구면 용산구 안에서만 깔아라는 거다. 그, 그 단계를 넘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 그지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 뭐, 그, 지역에 돌아다니려면 너무 심하잖아. 그 아는 데부터 먼저, 잘 되는데 아는 데, 눈치 봐가면서, 아는 데부터 먼저 까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서울, 부산 상관없이. 이 컴퓨터는 내 컴퓨터라고 딱 지키져 있기 때문에. 애들 가있던 상관이 없으니까. 그치? 한번 해볼래? 아니, 내가 친구 싫었는데. 아, 내보고 대리 좀 해라는 하게 아니다, 이말이 합세하라는 거다. 그래야 이 상담이, 집에서 기다리는 거한개다 있다, 이 말이야, 아니? 이거는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거, 이거, 키오스크 시스템 속에 상담 이것을 받아 갖고 보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담하고 회사에서 그거 딱 찍어갖고 하니까. 그렇게 자기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언제쯤 시행하시려고? 3월달부터 한달이라 지금. 그럼 3월달부터 지금 진행하는 거야, 아니? 지금 근데... 다 됐다, 이거. 프로그램 다 됐다, 이게. 무슨 이 프로그램 확인? 네 테스트 제대로 죠아 이거는 이제 한3월 중순부터. 음, 3월 음. 3월 음, 이 키워스 그는 그런데 그 시스템만 이게 있는 시스템들은 뭐 다음 주주말쯤에뭐 바로 앱으로 기본적인 것은 다볼수 있을 거야. 앱으로. 다음 주까지는 이 이거 앱 여기서 사용되는 이거 앱 이거 앱. 그렇게 홍길동 스탠에스 하는 거 하고 조금 다르지 이 앱과 이 앱이 두개 결합해 갖고 이게한개 나가는 걸 그러면 응. 이제 가게에나 깔 때, 가게에는 응. 줄때 계약서는 자기들이 계약서를 해라고 그냥 계약서는 그렇게 포서은 했는데 저 사람이 30%를 먹어야 응. 먹어야 그 설치해 놓고 관심도 가지고 그 피씨도 관리도 해주고 하지 그, 그러면 당연히 만들었지. 그리고 정식적으로, 이제, 만들어줘갖고 자기가 계약하고. 그래야, 또, 가서 닦아주기도 하고, 때묻은 거, 그걸 계속 나눠면, 우리 쪽팔리잖아. 사람들 하되면 때가 억수로 면다데말이게 하루처럼 지나면 또새까매워는데다 말이야. 그럼 한 번씩 가서 또,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싹, 기가세전돼갖고 깨끗하게 좀 정리해주고. 이, 우리 모니터 이런 데 보게 되면, 이거 굽고눌릴 수가 있고, 사람 이게해갖고굽고눌리수있 시커먼 게막 묻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닦아주고 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내가 뭐, 내 관심이 별로 없어갖고, 그런데 둘이는 좀 열심히 살라고 하니, 이번에 해준 데연결을좀잘 해봐라고 하는 거다잉?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평생, 내 눈물에는, 이 수리사주가, 수리사주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인간이 존재하는 난 절대 안 없어진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것은 영원히 간다. 근데 장담한다. 그러면 이것은 대대로 가는 거야. 아니? 대대로 물러가는 거야. 이건 전부 다내 재산이니까. 넘재산 아야돼 이건 회사 재산도 아니다. 그냥 지금 완전 공짜로 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뭐 최고 성공인 엽치교육 6개월 1년 걸려갖고 본전 뺐다, 조그만 돈이어갖고 본전 뺐다 하는데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돈이 될때 있다. 자, 계산상으로도 안 되면, 그 사업해갖고 되겠잖아. 안 되지? 계산에 일해도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말이 그죠? 계산은 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빨리 그 주인하고 접촉을 잘해갖고, 잘 되는데 갖다 놓느냐, 그것밖에 없어. 아까 있었잖아.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저오갖고 이제 먼지 깔아를 하는 거잖아. 이? 지금 자기가 커피숍 하니까, 이거 서대문에서 하잖아. 그것도 테레비까지, 큰그 테레비까지 연결해갖고, 일반 사람이 다 보도록 해달라는 거 아이가? 그렇게 일반 사람이 더 2층에는 어떻게 저걸 깔아갖고, 이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2층에서 거말큰거 다, 통치로 다 보이게. 아니, 두 개니까, 한 개는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어, 꽉꽉 쑤서 돌아가니까, 넌그 상담하는 거는 보면 안 되지. 그렇게 이것은, 그, 소프트웨어가 두 개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개인 거를 누가 하 인쇄를 그렇게 못하게 해주는 이유가, 넘거 해갖고 인쇄 가아으면안 되잖아. 그렇게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고 가라는 거죠. 넘거 하든지 모른지, 뭐, 뭐, 우리가 다른 거, 이름도 안 넣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생명을 들어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딱 들어가는 걸 우리 이거잖아. 그그 신경에 딱 신경에 가실 신경에 가실 어, 무조건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다. 독재다, 독재. 아이럼 뭐, 독재해도 된다. 인 정도는 안줄것 같으면 하지 마라는 거지. 저 가서 길거리 가갖고, 뭐, 천연, 이천, 삼천짜리 타로나 봐라, 이거지. 여기서는 그림이, 나중에 보고 있지만, 그래퍼 그림이 촤아, 나갖고 하나하나 설명이 다돼 있다. 프린트는 뽑아줘요, 못 뽑아준다니까, 그거는. 너무 개인정보가 인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프린터는 안볼수 보고만. 아, 자기가 누구 모르나? 우리가 안아 생년일 밖에 없는데, 뭐, 우리 안아자기 것이 뭔지 모르지. 아니, 그, 아니, 그거 아, 막, 그건 안 된다. 그거는 누구말따나, 누구막 뭐 대통령 사주 이어나놓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지가 대통령 사주를 해갖고, 이사갖고, 곤란하잖아. 아, 프린터는 못 배워. 어, 그건 보고서만 있는 거지. 그건 안 된다. 이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웃기는 뭐 사람들이 많거든. 확인하고 필요하면 저기들의 핸드폰으로 찍어 어,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하면 되고. 하면 그거는 지가 찍은 그 증거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는 뭘 말하는 프린트라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걸 갖다가 누구도 모르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홀로 인쇄해 주나. 그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라도 둘이는 열심히 좀참 지금 습니다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단, 내 지금까지 한 사람들은 딱 정리했다, 나 지금 시스템도 사고 없애뿐다, 는인제 없애뿐다, 는 거. 시스템은 다 없애뿐다는 그 거지. 왜? 무마다. 내가 그 저번에 그랬잖아. 여기서 요것만큼 노력하게 되면 다음에 요것만큼 생길 거라고 분명히 얘기 했잖아. 근데 그것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것도 안 하고 앉아서만 앉아갖고 가만히 있으면 뭐코트거리나 떨어지는 거 그거 묻고 살라고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뭐이이도 그런 기질들이좀 있었겠지만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놀래는 데 네? 놀랬네. 알았지? <웃음> 그러니까 그래 그 이제 이거는 어쩌겠 됐나?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좀, 좀 전부 다 나오지 그럼 어. 아니 한 개씩밖에 안 나오지 아, 네. 누가, 누가 그건 봐 바... 그렇지 만. 당연하지 저기 또 그럼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 상담이고 뭐고 앞으로 뭐 어, 뭐 눈으로 다 보여줄 본다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차리고해야돼잘국립머릿 속에 <목소리> 잘정리해봐 <웃음> 세상을 바꾼다니까 <목소리> 세상이 바뀌지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거는 해결해 봐 여기서 우리 반본전만 한다 하자 반본전 반만 하면 정말로 여기 누구 말잖아 서울에 아파트 안에 사는 거아무도 아니다 저반만 한다. 100대는, 100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응? 100대를 아, 갖고. 아, 맞다, 아마. 슬점살이지만 <웃음> 아파트, 그, 그 뭐, 커피숍 한 개, 뭐, 스물 개, 서른 개도 막, 아, 저기 쑥갈 아, 수도 아, 있다, 이 아, 말이야. 그, 4, 한 집에 해도. 아,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아, 사람 아, 많으면 아, 주인이 갖다 줄라 한다, 이 말이야, 발발. 아, 여기 사는데 다른 사람 기다리는더짧기고 아, 그럼 똑같다, 다를 거야, 이거. 그러면 이게 한 집에도 열 대씩, 스물 대씩 놓을 때, 대가 천지다, 이 말이야. 아, 100대 이거 아무것도 아, 아니야. 응. 그, 최고해봐 누구말따는 이용산구다용산구에 뭐, 이게 엄매놈만 나그한 개만 하더라도, 이게 100개까지, 이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내 있잖아. 1차 100대 품을 한으면만 내, 이런다. 그건 이 다음 거는 이제 정식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산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격이 활동하게 오르겠지. 그렇잖아. 그때는 그 뒤에는 정상적으로 가시하다는 거지. 백대 한 해서만 내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 이지는 밥하러가 회사가 밥하러 동사무니 짓을 하면 되겠나. 밥 회사도 이익이 생겨야지. 음. 그치? 그럼 대리점에서 대리점 음. 공그 갖다 준데그 까는데 30만 일단 음. 받아야 되나 어이씨 대리점은 <웃음> 공짜로 깔아주고 해라는 거다. 30% 돌줘야돼어 30% 더 수익금에서 30% 돌려주는 거야. 아니, 기, 기계를, 기계는 뭐, 구입을 뭐, 한한대적어라고 누가 대리자 대리점 공짜로 깔아주고 대리점은 그백대를많아 놓고 지가 한 대씩 깔아 주는 거야. 그한대 그러니까 깔아 주고 그래서 핸드폰 가게에 또 비스킷 같은 데를 가지고 가면 네. 거기다 그냥 그냥 주고 그 당연히 그냥 주고 와야지. 바로 이걸 할때 주는 거지. <웃음> 자릿수 30. 자릿수 30%. 그럼 30%지. 그렇게 당연한 거지. 이 대리점이 부담해야 돼. 그거는 당연히 대리점 부담해야지. 그 음. 자기네들 그걸로 손을 그래. 이제 그래 그래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 거. 그러니까 공자를 주고 자기들은 관리를 해 주는 것이고. 이그 상호 공조가 아, 필요한 것이. 저거를 돈을 돈을 저거로 투자를 해야지. 응. <웃음> 음. 저기 주사발 사람이 3자상면도 투자 안 하면 되겠나. 아이고 참 말로. 그거 무슨 사발어. 이게 그 공원 가게 해 봐라. 33에 안 들어가는가. 그짜 예. 음. 여기 원래 집안해 봐라. 33에 안 들어가는가. 여기 신고 난한두평짜리에 <목소리> 그런데, 어느 것이 제일 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한번 해보자고요. 주인이 한개다 갖다 놔서 애들 있는데 여기 앉아갖고 북뚝거려. 그럼 주인이 어자게 하겠노?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한개더 잘라 할까, 이거? 한개더 갖다 놓는 모자라면 어떻게또 갖다 잘 할까, 이거? 그러면,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부 다이 커피숍에 오겠지 너무 커피숍에 가겠나? 커피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웃음> 우리도 커피 상점을 우리가 그걸 해줘야 돼. 너무 이렇게 뭐 줄로 한다고 다으면안 돼. 그 영역권은 자기 거니까 이 부가가치를 높여야 돼. 그리고 이것을 관리를 잘 해주려고 하면 커피숍에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돼. 장사가 잘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목표야. 대리점의 목표야. 그러면 어떻게, 해? 야, 모니터가 이거 고물이다 이러면, 이제부터 두 번째 거로새거살 때는 너가 돈 내라, 응? 그러는 거지. 처음에는 지금 돈다 벌어 갔으니까. 그것은 이제 대리점에서 할 일이지, 그지. 처음에는 이거 주는, 그냥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할 때는 네가좀 부담을 하라든지, 그지. 두 대, 세대갈 때는 어떻게 자기가 보고 부담해 하라든지, 그래야지. 처음부터, 한 <웃음> 개짜리부터. 그 니네 부담을 해놓으면 안 되지. 그설득하기를는어메 힘들겠나, 그제? 그렇게 한개 갖다 놓으면, 두개 갖다 놓으면, 이거는, 그러면 이제는 반만 부담하자, 하든지, 그제? 이제는 세 번째 거는 네가다 부담해라든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열대씩 어떻게 갖다 주겠나? 지금 갖다 줘도 되지만, 내가 또 다른 데또 갖다 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는 벽대와 상관없이 지금 그거 되잖아. 늘어나잖아. 그제? 일단 0대마3천백원 미리 돈을 들고 오라는 얘기 아니야? 아, 그, 그 대리점 할 사람이 돈 갖고 오라는 거지. 그럼 나는 그 합작 해라는 거다. 그 합작 시켜 준다 이게. 맞아, 그 상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가갖고 이 밑에 이름 탁박갖고 같이 가라는 거다. 그것이 나중에 공짜가 아니다 하는 거다. ,이. 내가 막 참은 말은못하지만 공짜는 아니다 이게. 공짜가 되겠나?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고사 당한 거, 내가 이백대백 대만 까는다 그러면. 내 이야기잖아. 백 대는 백 대는 기본이고 그 뒤에는 정상적으로 평가해 갖고 그 가격을 매기 있다는 거야. 이거 백 대까지는 회사가 부당매각 회사가 적자 나갖고 보태 주는 거고. 그 뒤부터는 정상적으로 네가 해라는 거지 이만큼 돈을 버는데 지돈 갖고 해야지 그거 회사에 또돈 밀어 갖고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시분 케이스라는 거야 시분 케이스 시분이기 때문에 회사도 좀 부담하고 너도 부담해 갖고 영사 영사 하는 것이고 그 뒤에부터는 지가 돈 버는 어마어마게 버는데 지가 돈몇푼 된다고 그거 지가 안 부담 안해 그럼 지금은 3300이지만 얼마 안 가서 지금 잘된다 하면 어쩌고 뭐, 이런 해야지 그치 그럼 한대 컴퓨터값 100만원씩 100만 내야 될거아니돈 많이 벌었으면 100만원 주도 되잖아 회사에 좀 버텨주도 그렇죠? 지금 이것만보었는데 정상적인 가격을 평가하는 거야 이? 100대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은 100대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가격을 평가를 해갖고 가야지 그건 지금 영원한 소유인데 누구말따나 어떻게 뭐 헐값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회사도 이렇게 살이 죽으면서직고 챙기고 해야지 <웃음> 회사에 자꾸 구름탱이 회사에 적자를 보게 만들면서 복잡한 아니지만 즉 회사에 자꾸 부담을 시기하 가면서 지 이익만 챙기면 안 되잖아 항상 이렇게 협조, 공조 공조가 돼야 된다 그지 그래서 100대까지는 기본 이거 가지고 회사가 부담하더라도 가지만은 그 이상 평가를 딱 해갖고 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갖고 그 추가, 추가분에 추가 대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광고도 본격적으로 좀가감하게 응? 광고도 해야 되고 응? 이미지 개선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가겠지 그렇지? 우리또 하다 보면 또 이미지 개선이라는 광고가 우리 홍보 광고가 아니라도 회사 차원에서 이미지 광고도 좀 해줘야 돼 응? 그리고 우리가 또 그거 한달 보면 우리가 뭐또 경품도 좀 걸어놔 놓고 그제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오케이? 질문 머리가 도똑하긴해이 질문도 없다 봐라 여기서 맞춥니다